요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과 상담하거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점점 건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접 이런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저와 같은 건축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가를 내주고 착공신고 등을 처리해주는 공무원들마저도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인데 오늘은 이러한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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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설계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웃음> 첫번째로 공사위급 등과 작업자들의 파업에 관한 것인데 요즘과 같이 산간시대 등의 설계와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과 복잡함은 살다보면 언제나 있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계속 변하고 발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출현하고 규제는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요즘 모두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즉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은 가장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것인데 요즘과 같이 공사비가 오르니 물론 이런 자금을 마련해야 할 건축주가 가장 힘들기는 하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또 레미콘 골조업체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 공사비 때문에 힘든 상황에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착공신고의 어려움과 각종 민원에 관한 것인데 또 요즘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대단히 까다로워졌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빈번해진 흑막귀공사와 기존 건물 철거 등에 대해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말미암아 낡은 건물을 멸실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 해체 심의와 함께 허가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해체 심의에 따른 해체 계획서 및 안전점검 조사 등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층이나 경사진 대지 조성 등을 위한 흑막귀 공사 또한 흑막귀 설계와 심의 절차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요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 사례를 보면 해체공사와 흙막이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만도 무려 억대에 가깝고 특히 심의위원들의 다양하고 무리한 의견에 따른 재심 등으로 말미암아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심의로 인해서 거의 석 달이나 소요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 허가가 나자마자 공사를 시작하던 때와는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싼 먼지 교통장애 등에 따른 인접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더욱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휴일에는 인접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구 등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정상적인 현장작업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것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웬만하면 참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거나 하루라도 더 일을 하려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해지고 또 모두가 주말이 있는 생활을 즐기려는 추세가 강해지는 탓일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허가 절차와 허가 기간에 관한 것인데 평생 설기를 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축허가를 받는 일인데 이 또한 절차와 기간이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과거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전에 허가권자들은 융통성도 있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안되는 것도 없었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신세대 공무원들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따져가며 모든 절차를 넘어가다 보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건축이란 구조나 설비, 소방, 환경에너지 등 수많은 기능에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자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까지 대충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요즘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언제 허가가 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는 담당자도 그렇지만 소방서, 장애인 관련 부서, 그리고 에너지전력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부서와 업무협의 등의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루 말미야마 규정된 건축허가 처리기한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져 요즘에는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의 건축허가도 한달 이상 소요되는 데다 또 요즘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여러가지 제도와 심의가 추가되어 심의위원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하다보니 허가를 내줘야 하는 공무원들마저도 힘들다 할 정도이며 이러한 것들은 바로 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번째로 공사감리와 특검, 사용승인에 관한 것 등인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에서부터 안전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부분 등 모든 점에 있어서 할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리와 특검의 수준 또한 얼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설계와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감리나 모든 공사가 그렇게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점에 있어서 원칙적이고 안전이나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만을 고수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 생각해보면 안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품질이나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런 상황에 시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주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향후 전망과 대책에 관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설계와 건축 수준은 사실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해외공사 수주 실적이나 제가 한때 직접 외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으로 이러한 것은 이제 꿈마 빌딩 등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건설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하자 발생이 보도되기도 하고 또 소규모 공사는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출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과거 직장사 등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이제는 적어도 상가주택 등의 현장에서도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마구잡이식 건축은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위에서 말씀드린 허가와 착공신고 등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와 절차가 새로 생기는 것들은 그래도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노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와 새로운 절차는 비단 건축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계속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은 더 앞으로 강화될 것은 뻔한 것으로 그래서 건축을 하려거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인건비는 매년 오르기 마련이고, 주차장법 등 관련법은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수록 계속 강화될 것이며, 생활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복지 향상이나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나 자기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자 이제까지 왜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사비 급등과 작업자들의 파업 두 번째로 착공신고의 어려움과 각종 민원 세 번째로 건축허가 절차와 허가기간 네 번째로 공사감리, 특검,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살다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느니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는 분염등을 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며 또 우리나라와 같이 건축하기가 좋은 나라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전통건축을 유지하고 도시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 하나를 짓는 데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도와 절차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도 하고, 또과거의 편할 때를 생각하다가 새로운 제도와 규제가 생기니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등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